90s, 90s love letter. The stones would shout praise. The stones would shout praise. 돌들이 소리 s 를 거야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누가복음 19장 4 n 절 말씀 제가 어제 사실은 i 음을 했는데 n 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중간정도에 어 오디오가 녹음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다시 내리고 오늘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마이크를 더 좋은거를 썼으니까 녹음이 안되진 않겠죠 어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앞에 이런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 계속해서 어 기간에 거쳐서 자주 생각나게 하시고 어 이런 이렇게 자주 쉐어 하게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누가복음 18장 얘기를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어, 누가복음 18장에 그 관원이자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어,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 이제 성경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다루는데요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진지한 그한 청년 성공한 부자이자 관원인 청년의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음그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가난한 이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기록이 되죠. 그러나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신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이드를 어, 즉답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19장에 음, 물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굉장히 유명한 어 당시의 세리장이었던 여리고의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적이 여러 번 있는 것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이야기는 앞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인다. 사람은 할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얘기하면 부자도 능히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사케오가 바로 그런 예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케오는 사실은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처럼 그런 것들을 내세울 만큼 잘 어떤 규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당시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완성도 있는 삶을 살지 않았으리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 생각할 수 있고요 음, 당시의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어, 죄인의 부류의 쉽게 세리라는 그런 직업을 포함시킬 정도로 깨끗한 직업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런데 사케오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리고요에서 어, 여리고를 방문한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예수님께서 어, 사케오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그런데 그게 너무 영광이고 너무나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떤 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교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본인이 나의 재산을 기꺼이 팔게 팔아서 나의 내가 이렇게 돈 때문에 상처 주고 속이고 그렇게 갈취하고 했던 모든 것에 있어서 어, 상대방의 마음에 힐링이 일어날 정도로. 어몇배더 그를 되갚아 주겠다 이런 폭탄 선언을 좋은 쪽으로 폭탄 선언을 하게 되죠. 음이것이 사실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어 제가 오늘 그 어떤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어, 사실 제가 영어설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영어설교를 같이 따라해보기도 하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어, 그분이 또이 얘기를 어, 이 본문을 다루셨고 음,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 어떤 책을 쓰셨는데 어, 베셀러가 됐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 건드리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어려운 애들을 아프리카에 예, 이디오피아인 것 같아요 돕는데 사모님하고 인원해서 그렇게 수백만 달러니까 미국 US 달러니까 수십억이죠 그거를 그렇게 썼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음 존경스럽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 저도 그렇게 멋있게 살고 싶은데 베셀을 쓸 실력이 <웃음> 없습니다. 예. 어, 그 네, 근데 저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도 뭐 이걸 꾸준히 들은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25살이 되어서야 소위 이제 컨버전 회심이라고 하죠 예. 제가 로마서를 이렇게 꼼꼼히 묵상하다가 신앙적인 한계에 이르러서 묵상하다가 어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리고 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외아들의 죽음이 내가 정말로 정말로 필요하고 그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런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죠. 예, 그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아 나의 인생을 하나뿐인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기꺼이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영어이든 한국어이든 간에 그런 거를 열심히 쉐어하면서 살아야겠고 나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되겠구나 직관적으로 확 들어왔어요 예. 어... 어떤 면에서는 사교가 자기의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겼을 그 생명을, 어, 그 재산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낌없이 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저도 뭐 저는 그렇게 나눠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그냥 시간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기꺼이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가 참 정말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예. 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뭐 아시다시피 어 제가 지금 홍대 쪽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 난리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예. 어 제가 이 카페를 인수한 이유는 늘 말씀드렸지만 어 이쪽에 홍대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 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동하고 비슷하죠. 그데 명동이 완전히 무너졌죠. 예. 어, 외국인들은서영어권 예.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미국 사람들, 또 물론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선교적인 차원이나 또 투자 겸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획을 가지고 1년반 정도 전에 여기를 이제 인수하고 시작했는데. 사실 저의 계획은 뭐 코로나 또 그래서 외국인들이 입국이 차단되고 뭐 투자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은 실패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사실은 이 카페를 빨리 접는 것이 저에게는 당연한 수순인데 어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음. 이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과 달리 주신 열매는 뭘까 뭐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남아 있는 알바생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바생이 딱두 명이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저희 카페도 이제 어떤 이벤트 중심의 특이한 카페인데 어, 저도 뭐 처음에 이렇게 운영할 뭐 그런 상상도 못했던 지금 운영 방식으로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명이 어떻게 보면은 어 전우회라 그럴까요 또 어떤 때는 가족 같기도 하고 예. 그두 명이 애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전우회 같기 전우들 같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한명 연대 공대생하고 홍대 미대생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다 대학생. 이제 뭐 제소한 친구가 있지만 나이가 같은 친구들인데 교회에 나간 적이 없음에도 저에게 종종 얘기를 해요. 자주. 사장님, 저긴 저는 여기 올때 교회 오는 것 같다. 되게 황당한 친구죠. 교회를 나간 적이 없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아니, 교회도 안 나가는. 진짜 친해지니까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는 녀석이 왜 교회가 교회 가는 것 같다? 얘기를 하는이 하니 이렇게 하면 예, 뭐그 친구는 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다. <웃음> 힐링이 된다. 이런 뭐 비슷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세 명에서. 거의 뭐 같이 운영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성실한 친구들이에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저보다 더 정말 열심히 성실함이 몸에 밴 친구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히려 배우 나이 어리지만 어떤 면에서 배우고 있는 친구들인데 단톡방에서 이제 목사님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네 목사님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어 하여간 진지한 또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훗날 돌아봤을 때 이제 언젠가 이 카페의 문을 닫게 되겠죠. 뭐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내일일을 모르니까 요즘에 너무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고 또 자영업의 그런 불안정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돌아봤을때이 친구들이 참 기억에 나지 않을까 또그 중에 우리 에이스인 홍대미대생 그 친구는 역시나 에이스예요 그래서 음 카페가 언제까지 문을 열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들이지 않나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친구들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고요 또 카페문 닫아도 그어 영어 수업도 자기가 도, 도울 게 있으면 알바로 써달라고 그럴 정도로 어 귀한 인연 이고어네 예. 하여튼간 처음에 저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게 지금 이 불러가는 이 카페를 제가 언제 접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런 베풀게 하시고 이 친구들에게 저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어 그러한 어떤 뭐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야 이게 참 추억이 되겠다 서로 얘기하지만 이 힘든 시간들을 어 빨리 이곳을 접어버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어, 운영하고 있는 어, 의미라고 그럴까요 예, 제가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를 좋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제가 볼때이 친구들이 좋은 아주 팔로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좋은 리더가 옛날에는 그 리더가 잘나서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조금은 있겠지만 좋은 팔로워들이 없으면 좋은 리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 친구들한테 할수 밖에 없어요 예, 너무나 좀 성실하고 예. 어 제가 뭐 갑자기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도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 상황을 또 거울로 비추어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사케오 이후에 또열 명의 종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열 명의 종들 중에서 그 주인을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인을 인정하고 어, 내가 열심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하면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상을 줄 것이다. 이런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종들은 그 믿음대로 나중에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성경에 나온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나하고 같이 다스리자 너희도 이제 리더 리더가 되라 이런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하고 믿음이 있었던 종은 어 열매도 없고 결국에는 있는 곳까지 뺏기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 사실 이런 계속 대조되는 스토리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누가복음에 계속 등장합니다 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오늘 제목처럼 돌들이 소리칠 것 돌들이 찬양을 시작할 거다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만드셨던 피조물들이 자연들이, 어, 자연들이라도 을자연들이 하나님을 계속 창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노래할 것이라고 지금 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참 한심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분의 진실된 가르침에 반응하는 모습에 굉장히 질투를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빨리 흠을 찾아내서 어 망신을 당하게 하고 죽일 것이냐 이런데 점점 그런 쪽으로 어 혈안이 된어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 결국에는 그들이 뭐 자기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또한 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지만요 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영적인 리더들이 그들을 약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어, 강하게 하셨던 그곳을 망각했을 때 참으로 처참한 현실의 비극이 예. ...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정말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도 보면 누가복음1 9장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집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여러분 오늘 찬양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찬양이든 기도이든 예배이든 우리 삶의 어떤 일상이든 삶의 예배의 공간에 뭐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느끼시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무리 뭐 10시간을 기도한들 그것이 푸념이나 어떤 다른 종교의 소원을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무엇이 크게 다를까요 예.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가 더 중요하겠죠 예 음, 당시에도 여러분 성전의 장사치들이 사실은 뭐 제사에 필요한 것들 동물들을 팔고 뭐 그것도 속여서 뭐칼고뭐 뭐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도 있지만 어, 어떤 이제 명목을 대면서 했겠죠 죄 없는 수많은 재물들 동물들이 가축들이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서 인간을 대신해 죽어갔지만 그게 그 마음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인정해 주기로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크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떠났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발 이 제사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지경에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예. 마음이 떠난 어떤 희생 이런 것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많이 러블레터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울리는 징거 같고 정말 미닝리스하다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마음이 떠나버린 형식 마음이 떠나버린 사랑 마음이 떠나버린 관계 참 이것처럼 초라하고 어, 비참하고 허무한 것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어제 녹음했던 걸좀 정리해서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하니까 또 느낌이 틀려서 어제는 3 0분 넘기는데 너무 길게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예. 뭐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뭐 깊이는 얘기를 제가 뭐또할 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그냥 뭐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니까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찬양팀의 리더로 성겼던 추억은 대학교 때 예,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뭐 신학교의 영어교육까지만뭐 신학대학원을 염두에, 있었기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 안산동산교회라고 이제 대학부 그 목사님이 지금 총신낙도선교회 아직도 리더로 계신 박원희 목사님이란 분이실텐데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뜨거운 정말 절규를 하시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말씀 깊이 연구하시고 그분의 설교에 매료되어서 제가 어느 제 다른 과 선배지만, 여기 교회 다니는 분의 초대로 어 서울에 살았지만 안산까지 예 이렇게 4호선 타고 다니면서. 예 그래서 거기 목사님 집에서 주말에 자고 막그 청년부 목사님 대학부 청년부 목사님 대학 부죠 당시 그러면서 하여튼간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찬양팀 리더로 섬길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그냥 노래를 잘하지 못해요. 근데 치명적인 게 고음이 약간 안 올라가요. 예, 치명적이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빽살이가 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근데 네, 하나님 너무나 찬양하고 싶고 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넘치 가장 뜨거웠던 때 중에 인생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리딩을 이제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기회를 주셨고 어, 그런 이제 저희의 어떤 스킬적인 부족함을 커버해줄 수 있는 성악을 전공한 이제 승호 자매들이 또 있었고 뮤지션들이 양학도 있었고, 동양, 무슨, 동양, 막, 가야금, 막, 해금,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규모가 늘어났을 때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좀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예. 음, 또, 오늘 교회 청년부는 이제 오늘 교회에서 제가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영어로 드리는 찬양팀을 선교부서에 있는 음악 전공한 또 비전공자도 있었지만 이렇게 같이 했었던 오늘의 교회가 막 제가 참 그때는 새벽에 영어 찬양 팀을 만들어가지고 또뭐 대단한 팀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수는 많지 않았어요 한네명 정도 조까지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도 참 추억이네요 예 그때 멤버들 좀 얼굴이 떠오르네요 예어 마지막으로 제가 러브송의 그두 가지 찬양을 여러분이 추천드립니다 예. So Will I라는 둘다 힐송곡인데 So Will I라는 곡 여러분 추천드리고요 예. 가사,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곡 r 마티라는 힐송 찬양사역자가 만들고 리딩하는 곡인데 두곡 모두 무대도 너무나 훌륭하고요 무대도 너무 환상적이고 뭐 뮤지션들도 너무 훌륭하고 무엇보다 그 멜로디와 특히 가사가 너무나 너무나 성경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틈틈이 드,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찬양곡들이라서 여러분에게 강추를 드리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샘 마티라는 친구가 몇년 전에 한국 교회뭐 신문에도 좀 이슈가 됐었는데 자기가 이제 크리스천의 믿음을 포기하겠다 뭐몇 가지 이유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아픈 거는 이제 뭐 타락해가는 교회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 에 대한 실망감도 표현을 했고요 어 그런 어떤 이, 층, 이 친구래요 이 찬양사역자의 믿음의 여정 현재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고뇌에 차서 이 곡을 쓰고 피아노를 치면서 고백하는 이샘 마티 몇년 전에 녹화된 유튜브 영상을 저는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정말 많이 보고 예, 그리고 저도 그 밑에 보면은 어, 이 마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댓글을 다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저도 같은 마음이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이샘 마티라는 귀한 찬양 사역자에게 사람이나 조직에 실망한 이런 것을 넘어선 마치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주변의 평가와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의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다 바뀌는 것처럼. 샘 마티에게도 그런 어, 체험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분명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실망이 커서 그런 음, 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어, 되지 말란 법이 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사람 위해서 또 우리 서로 위해서 우리 저에게도 한해잘 마무리하자고 또 우리 기도하겠다고 격려해 주신 구독자분도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 서로 위해서 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잖아요. 예, 뒤숭숭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확신과 그런 사랑의 격려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